무대를 사고 있습니다 아, 코멘션의 무대를 보실까요? 이번 브랜뉴 이어 2019에는 정말 볼거리가 많을 거예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얼른 만나뵙고 싶습니다 이따 만나요 진짜 엄청난 아티스트 선배님들 사이에서 제가 그 오프닝을 맡으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 같아요 <웃음>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한번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죠. 예, 루 룩굿을 무대를 올라가기 앞서고 있는데요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만큼 잘하면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그 무대 기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나간다 항상 단체 곡할 때마다 앞뒤로 앞뒤. 나가지가고 아이 아이들 수 멋있는 무대 꾸미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보여 드 Yes! 안녕하세요, 양다일입니다. 네, 지금 저는 브랜뉴 이어 2019 시작을 앞두고 이렇게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브랜뉴 이어 단체 콘서트 참여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는데 많은 호응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멋진 동료들하고 또 멋진 곳에 와서 이렇게 공연할 어,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우리 성준군, BDC 성준군하고 어, 저 감당한 데를 같이 부르고요 또또 코노래는 또뭐 원래 하던 것처럼 칸토랑 준비를 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노래 두곡더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랜뉴 여러분과 뜻깊은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랑 함께 제 스테이지에서 멋있게 같이 이어들었습니다년째인데 노래가 재지않아요 너무 기분 좋요안드는 사람 없어야 돼요. No 역시 틀린 적이 없 복선이었다면 그때는 대체 언제마냥 좋아 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공개되지 않은 미발표 신곡을 제가 오늘 처음으로 부르는 순간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안무도 막 새로 보고막 이랬는데 여러분들저 그... <목소리> 어떻그 <목소리> <목소리> 브랜뉴 이어 무대로는 처음으로 어제 솔로 무대를 가지게 됐어요 어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색깔은또 이루펀트와는 좀 사뭇 다르니까 저 스스로도 좀 준비하면서 좀 색다른 기분으로 재밌게 준비했고 관객분들도 아 굉장히 멋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브랜뉴 콘서트에서도 제가 또, 또 이르파트 선배님들이 한 무대를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네, 선시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가족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열심히 잘해가지고, 멋진 멋진 모을보여드릴게요기대했수고하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수하고하하십니까입니다 <웃음> 음. okay, 엄청 응원을 뜨겁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힘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같아니 실수 없이 잘 끝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첫 번째는 연말 콘서트 재밌는 이게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좋아하는 형인데 이렇게 브랜뉴 콘서트를 통해서 또 같이 무대를 할수 있고 또 우리 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실수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무대에서 꼭 잘할 사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이요. 너무 긴장돼. 무 아, 무 아, 너무 긴장돼. 너무 아, 긴장돼. 노래는 평소보다도 또 준비를 더 했어요. 좋은 공연을 항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져도도록 할게요. <목소리>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노래라도 잘하자 뭔가 떨, 떨어도 노래 잘하자 이랬는데 나중에는 더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전웅이 될게요 You know sometimes you get trapped in this negativity zone But you gotta get out of t h e r e as soon as possible Yeah, yeah, yeah. <laughs> 그 y a yeah. I a i I s a i 좋았고 네. 성진이 형은 어어떠세 선배님과 들 같이 무대를 할수 있게 되어서 어. 너무 떨렸지만 열심히 준비한 어. 만큼 네. 잘했던 것 같아서 음. 뿌듯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짜릿했어요. <웃음> 앞으로 저희 BBC 많이 기대해 주시면 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브랜뉴 A! 네. 지금까지 네. BB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브랜뉴이 형 콘서트가 이렇게 성원기에 끝 났습니다. 사실 a b c i x 로서 되게 오랜만에 <웃음> 스케줄인 것 같아요. <웃음> 네, 맞아요. 오랜만에 해줄 하니까 되게 기쁘네요 완전히 맞 어, 무대에서 우리 팬분들 같이 만나고 즐기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 무엇보다 또 브랜뉴 콘서트잖아요 그쵸 저희 브랜뉴 뮤직이 약간 축제같은 그 의미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우진이가 함께 웃겼던 게 맞아요. 너무 아쉬웠고 에피티로 아, 처음 선는 어, 무대였기 때문에 너무 어, 우진이 생각했었지만 어, 내년에는 또 함께 멋진 무대 보여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했고 내년도 좋은데 우리는 5년, 10년, 15년 계속 브랜뉴 이어를 샜 거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놀러와요. 안녕. 놀러와요.